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학교 뭐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준비 때문에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유튜브 인사드리는 게 어, 며칠간 조금 뜸했었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끝났고요. 어,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어, 오늘은 어, 다시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 어, 유튜브에서는 어, 원 플러스 원 입주권 그글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감정평가가 조합은 분양가 보다 더큰 경우 어, 그리고 내 감정평가 보다 분양가가 또더큰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 도대체 돈을 얼마를 주고 집안채는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종전가격으로 받은 원 플러스 원이 종전 가격이라 하면 만약에 분양가가 이렇게 5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전체 토탈 가격이 요 분양가 내가 원하는 그 분양가 두 개를 합한 분양가보다 더큰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그두 개를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비례율은 계산하기 좋게 100%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 조합원 분양가는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4A 타입이 3억. 그 다음에 59 타입이 2억. 요59 타입은 그 분양하는 전체 평형 중에 가장 이렇게 이제 조합원이나 뭐 일반 분양 있는 그 평형 중에 가장 작은 평형을 통상 이렇게 주거든요. 60 이하 중에서. 최대 크기 60 이하여야 합니다. 뭐 46이 있을 수도 있고 49가 있을 수도 있고 5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5구 타입이 좀 많죠 어 요거랑 어 84A 타입을 이제 두 개를 합한 분양가가 5억이죠 5억 그럴 경우에 내 종전자산 원래 갖고 있던 집이 7억으로 요두개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또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프리미엄을 1억을 주고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종전자산가액 7억, 플러스 프리미엄 1억, 사는 금액은 8억입니다. 계약서를 쓸때 처음 매매 계약서를 쓰고 통상 한달 안에 잔금을 치는 그 입주권 거래는 처음에는 8억이 들어가죠. 계산하기 좋게 우선은 이주비 신청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초기자금은 이주비 신청한 만큼은 빼고, 그건 대출 명의를 넘겨 받고, 이자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니까 뭐 대출을 넘겨받아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기 자금은 줄여서 넘겨받고 하는데 우선 계산하기 좋게 7억에다가 프리미엄 1억 보태서 8억에 샀으니 돈을 8억을 지출하고 등기를 넘겨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산그두 집에 조합은 분양가는 5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8억 주고 샀는데 분양가는 5억이라 하는데 이걸 돈 계산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음, 한번 살펴보면 이럴 때는 아까 분양가는 5억이었죠. 분양가는 5억인데 내가 미리 준 돈이 8억이었습니다. 그죠? 프리미엄 더한 돈이 어, 이럴 때는 어, 추가 분담금을 통상적으로는 분양가보다 더 작은 금액을 주고 샀을 때는 어, 분양가에 분양가에서 내 감정평가액을 제한 그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아직 더낼 돈이 남았거든요.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동상. 어, 요게, 어, 그 추가 분담금이 낼 돈이 남아있는데, 이 집은 감정평가가 7억이었죠. 근데 분양가가 5억이니까, 여기 차이 나는 2억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2억을.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마이너스 2억 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1억 줬던 거는 어디 갔어요? 궁금하시죠? 요 1억은 매도자가 받아서 이미 정산 끝내고 들고 나가신 돈입니다. 그건 시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조합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조합과 나랑 시공사랑 나랑 상관이 되는 돈은 요 감정평가액이에요. 요 돈은 인정을 받는 돈이거든요. 여기에 비례율이 있으면 비례율을 곱해서 이제 뭐 정산을 하는데 계산하기 좋게 그냥 7억이라 보고 비례율 100이라 보고 그러면 분양가 5억을 제하고 났더니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2억을 더 주어버렸죠. 더준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돌려받는 겁니다. 이억원은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 1억은 매도가 받아갔습니다. 그죠? 거기에 그러면 내가 집 사는 돈은 얼마냐? 요 1억에 돈을 줬잖아요. 그죠? 매도한테 드렸잖아요. 그리고 분양가는 총 5억을 2억 돌려받고 5억만큼은 분양가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집한채 사는 돈은 5억 플러스 프리미엄 1억 해서 6억에 이집두 채를 사는 게 됩니다. 계산이. 이해되십니까? 어,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 요거는 주거 전용 면적.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이 요렇게 있어요. 어, 1층은 근린 상가입니다. 뭐, 소매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 상에. 그러면 2층은 주택, 3층 주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만약에 2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300이라고 가정할게요. 각 층이 전부 다 100, 100, 100 이렇게 돼 있다고 라 하면 요 100은 안 들어가고 주거 전용으로만 되어 있는 요 면적만 합산을 해서 어 분양을 받은 게 만약에 요 타입은 84 플러스 59를 받았죠. 그러면 84 플러스 59요렇게 더하면 얼마죠? 143이네요. 요 주택으로 되어 있는 2층, 3층의 면적이 143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감정가에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원 플러스 원두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오늘 요 물건은 계산하기 좋게 종전자산 가격을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 그리고 요 물건을 프리미엄 1억을 주고 샀습니다. 이러면 초기 자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이주비 아직 지급 전이라고 가정할게요. 평영배정만 받아있고 이주비 안나가었다고 가정하면 요 4억 다 드려야 되죠. 그리고 프리미엄 줘야죠. 합해서 5억의 조기자금이 필요하고 5억을 드리고 84랑 5구를 신청한 원 플러스 원요 물건을 이제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런거죠. 요렇게 샀는데 조합은 분양가는 똑같이 5억짜리입니다. 앞에 물건처럼 요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얼마를 주고 사는 걸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먼저 추가 분담금이 1억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 했더니 조합은 분양가가 아까 5억이었죠. 여기다가 우리가 받은 감정가액이 4억이었어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5억짜리를 받는데 제가 갖고 있던 헌집은 4억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더 내야 될 집값이 1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요. 자꾸 오타가 나있네요. 추가 분담금은 1억의 돈을 아직 시공사한테 더 줘야 될 집값이 남아있습니다. 조합은 분양가 요 5억은 어떤 식으로 주든 시공사에 다 줘야 될 집값이거든요. 그내 집값은 4억밖에 인정 안 받았고, 매도한테 우리는 1억이라는 프리미엄을 주고 이미 샀죠. 그래서 초기 분담금이 아까 5억이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4억 더하기 프리미엄 준거 1억. 요렇 합해서 5억이었습니다. 요 1억은 매도가 받아가 나가버린 돈이고, 요 4억이 이제 인정받은 돈인데, 분양가에 1억을 아직 덜낸 거예요. 그리고 요 1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1억을 더 내야 될 돈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해 1억이랑 내 집값 원래 4억이랑 합해서 이미 5억을 줬고 그리고 아직 더 내야 될 돈이 1억이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합은 분양가 전체 1억에다가 원래 앞에 줬던 1억을 더해가 합해서 집은 6억 원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집 사는 거는 비례율 100%라고 가정을 했을 전제하에 이해되시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 플러스 원을 살 때는, 어, 보통은 면적이 더 많아서, 이렇게가두 어, 개를 받았고, 그리고 감정평가는 분양값보다는, 두채 분양값보다는 요게 조금 작아서, 아직 더 내야 될게 요만큼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요 남아있는 요 돈을 추가분담금이라 하고, 요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아까 추가분담금이 앞에 물건은 1억이 남아있었죠. 5억의 분양가였고, 감정가가 4억이었기 때문에, 어, 1억의 돈을 더낼게 남아 있었잖아요? 요 1억을 보통 어떻게 나누느냐. 추가, 추가 분담금 총액을 계약금 10%. 그럼 1억의 10% 같으면 1 0만원입니다 그죠? 1 0만원그 다음에 중도금 1 0만원씩 6번. 그 잔금 1,000만원 곱하기 30%니까 3,000만원 요렇게를 내는데 보통 일반 분양 그 대금 납부하는 방식이 계약금을 전체 분양금액의 10% 내고 중도금을 60% 내고 잔금을 30% 내죠. 그거는 집값 총액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조합은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만 가지고 요런 식으로 남아있는 돈을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 프리미엄하고 뭐 감정 평가액이 요 돈만큼은 이미 지불이 된 상태로 어더 남아 있는 요 추가 분담금만 요렇게 내게 되는데 뭐 아무리 복잡하니까 다 치우고 집안채 얼마에 사느냐. 집은 분양가 총액 추가 분담금으로 주던 감정평가액으로 한꺼번에 주던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만큼 돈은 다 주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엄 얼마 주냐? 요거 합한 게 대략 집한채 사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소소하게 계산을 하면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의 10%만큼 집값에서 차감하고 지득세는 통상 철거되고 나면 4.6%로 계산하죠. 요지득세만큼또 더하고 나중에 또 입주하게 되면 어, 보존등기료가또 85까지는 2.96%, 85가 넘으면 3.16% 정도 또더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는 다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냥 큰 틀로 그 호수에 해당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을 그냥 어바웃 내 집값이라 보시면 되고요어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람 누르는 거. 공자입니다. <웃음> 공짜로 정보를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많은 그런 그거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축복인데요. 어,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로 아, 초롱 소장은 왜 자기 동네만 이렇게 광고를 하느냐예요 어, 당연하죠. 제가 아는게 뭐 우리 동네 밖에 없고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우리 동네입니다, 그냥. 부산은 서울에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제가 더 자세히 아는 그런 구역이고요. 제가 자세히 아는 구역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어, 전국구의 유튜버는 뭐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유튜브 도 구독해가 들으시고, 부산의 정보가 좀 궁금하신다, 궁금하시다든지, 아니면 또 부산의 재개발 매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프리미엄 수준은 어떤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두시면 매물 소식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매물 있으면 빨리 소식을 받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뭘 부동산을 하면서 뭐 유튜브에 그런 매물까지 광고해요?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필요하신 건 취하시면 되고 아닌 건 버리시면 되거든요. 오늘도 행복한 휴일 되시고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초롱소장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고요 2월 15일날 졸업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 갈 일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대학원에, 어, 재무부동산학과의 동의대학교에 이제 석사과정으로 이미 합격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 그때는 그동안 학사과정 다닐 때만큼 하루 종일 학교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훨씬 좀더 프리하게 상담을 할수 있고요. 어, 그래도 학교에서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좋은 지식들을 최대한 제 유튜브에 또 활용을 해서 전해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전국에 계신 재개발의 부동산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고 계시고 많이 보고 계시고 전화로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소장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부탁은요 질문은 이렇게 그냥 꼭 통화가 필요할 때는 전화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 상담 전화로 소장님들한테 상담하는 시간 동안 실제로 저한테 매수문이나 매도문이 오시는 분들이 통화 중에 너무 많이 걸리세요 그러니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응대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어느 어디 어디에 계신 어느 어느 뭐 부동산입니다 소장님 상담 필요하니까 전화 좀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짬을 봐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이에요 양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